한결 높아진 하늘과 여름 막바지의 짙은 녹음 아래 매미 소리는 더욱 요란합니다. 숲의 그늘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도 드나듭니다. 여름은 이렇게 자신이 지켰던 자리를 천천히 다가오는 가을에게 내어줄 채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유리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주택과 농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공에서 분이 소개해드릴 집 중심으로 마을 전체를 높지 않은 산이 감싸주고 시원하게 펼쳐진 들녘은 한창 알곡이 여물어가는 풍경입니다. 집으로 진입하는 길 초입의 독립운동과 지산 김복한 선생 사당인 추양사는 붉은 꽃, 만발한 배록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네요. 푸르른 풍경 안에 갇힌 마을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희게 빛납니다. 마을의 집들은 서로 간섭받지 않으면서 정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적당한 거리입니다. 교통여건 등을 잠시 살펴봅니다. 어수 정류장은 면소재지까지 나가야 합니다. 도부로 15분 내외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모두 근처에 있습니다. 홍성군청과 역, 터미널 등이 있는 시내는 차량 20분 내외이고 홍성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남당항 등 천수만도 차량 1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출양사옆 베록나무 숲을 스치면 흰 철제 대문 집을 만나는데요. 이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측면의 길과 경계에는 석축을 쌓고 그 위에 각종 요실수를 심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 안의 밭을 지나 집 측면을 따라가면 소박한 장독대 옆으로 정갈하게 갈아 놓은 밭과 비닐하우스가 나옵니다. 비닐하우스 뒤쪽으로 자그마한 버섯재배사와 닭장도 있네요 측면의 산과 경계에 석축을 쌓고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확한 작물을 넣어 놓았습니다 각종 농기구도 보입니다. 이 공간은 공방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계단 아래쪽에 심야부일러를 설치했군요. 산쪽의 석축과 그물망은 후면 밭에서부터 전면 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산의 소나무가 멋지군요. 전체적으로 밭과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고 잡초하나 자랄 틈을 주지 않는 부지런한 심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밭 한쪽의 수도는 밭일을 할때 요긴합니다. 그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느 한곳 막힌 곳 없이 시원합니다. 초입의 추향사와 배록나무 숲을 비롯한 마을 전체의 풍경이 아늑하고 평화롭습니다. 데크는 전면의 거실 앞부터 측면의 현관 입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관 벽체와 천장은 현백으로 마감했습니다. 현관 내부로 들어가니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넓은 거실이 있는데요. 바로 앞의 데크와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창을 열면 데크에서 바라보았던 풍경을 그대로 거실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현관 왼쪽의 작은 방인데요 작다고 할수 없는 방이네요 거실 옆의 안방입니다. 이곳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했군요. 욕실은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욕실 옆의 작은 방은 현백방입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빨리 풀린다고 합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에 가열기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다용도실은 공간이 조금 좁은 듯 하지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훨씬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와우. 커다란 개수대와 가스레인지를 갖춘 그야말로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입니다. 시골 생활에서는 여러모로 쓸모 많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도 따로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2층 원룸 입구까지 캐시를 설치해서 굳은 날에도 편히 드나들 수 있습니다. 2층은 각종 운동기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실로 이용하는듯 합니다. 욕실은 단출합니다. 옥상도 방수처리가 다 되어있군요. 옥상에서 둘러본 풍경은 1층 데크에서 바라본 것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군요. 높은 만큼 훨씬 더 시원한 풍경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자리한 이 집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1722제곱미터 약 521평의 대지 482 제곱미터. 약 146평 한 필지. 전1240 제곱미터. 약 375평 두 필지입니다.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로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연면적 117.66 제곱미터. 약 35.6평의 2층 구조로 1층은 91.26 제곱미터 약 27.6평 면적에 방 3개, 욕실 1개, 2층은 26.4제곱미터, 약 8평 면적에 방 1개, 욕실 1개의 원룸 구조인데 2층은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입니다. 수도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사생활 방해받지 않으며 친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가능한 농지 면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리면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인 이 집이 매매가는 4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최 2년이 안된 집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밭과 주변도 깔끔하게 재정비했습니다. 농사짓기에 최상위 조건으로 만들어놓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속처럼 빛나는 이 집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